안녕하세요. 케 K군입니다.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둘 사이에 어떤 특별한 기류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게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어떤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상대방과 나의 썸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죠. 썸을 타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것들만 썸을 타다가 흐지부지 된 거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본 거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썸을 타다가 끝나는 경우들 중에요 첫 번째는 선행동 후 생각하는 경우에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남녀의 구분이 없다고 라할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왔을 때 그런 관심을 받는 입장에서는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차츰 서로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사람도 나한테 그런 감정이 있구나라는 내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느낄 만큼이니까요 분명히 없었던 행동이나 없었던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조금 진중해지겠죠 신중하게또 판단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조심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요내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이 사람과 나는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게 확실해 라고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미 고민해 봤다는 것은 요그 사람과 좋은 길이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과 좋은 길이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갑자기 뒤로 빠지는 듯한 느낌을 나한테 풍긴다는 거죠 혹은 뒤로 빠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전의 그 느낌이 아닌 약간은 냉랭한 기운을 나한테 풍기고 있다는 거고요 예전처럼 카톡을 밟고 명랑하게 해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또 나를 놓아버리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 썸의 초반처럼 나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오는 기운은 분명히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내가 궁금해하는 걸 텐데요. 이런 경우는요. 처음엔 자기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류를 타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자기의 감정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 느끼게 됐고요. 내가 했던 것처럼요. 그 사람도요. 썸이라는 게 맞다라는 느낌이 들고 나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 건지, 이 관계는 잘못된 관계는 아닌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행동들이 조금은 느슨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흐지부지 끝나게 될수 있다는 거죠. 혹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일단 접근을 하기는 했는데요. 조금 지나고 나서 다른 이유로 분산되다 보니까 행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선행동, 후생각을 하는 경우도 여러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일단 두가지로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세분화된 첫번째는요. 누군가를 만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일단 액션을 취해본 건데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이유는요. 이전 사람과의 연애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게 옛 애인에 대한 반감이든 그 애인을 잊지 못해서 힘들고 아픈 마음이든 자기의 마음 상태가 이전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찌됐든 지금 자기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를 개선해보기 위해서 누군가와 다시 만나고 그러면 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거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합해보면 결국에 옛 애인과의 어떤 감정 때문에 자기의 힘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진전이 있고요 깊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때그 사람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뭔지를 체크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서 만나는 건지 어쩌면 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해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을 해본 건데 막상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본질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이 맞는 건지를 자문해 보게 된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썸이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옛 애인과 정말로 마무리가 됐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고요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뒤에안 돌아보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연애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은요. 옛 애인과의 감정을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가자라는 마음 상태인 건 맞는데요. 그래서 나하고 썸을 타고 있는 중도 맞았는데 자기가 해본 게 아니고요. 옛 애인이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해왔을 때그 사람도 자기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전 애인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또전 애인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또 자기를 복잡하게 하니까 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에게 몰입하고 싶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 애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찾아오거나 어떤 말들을 전해왔을 때그 사람 마음속에 덮여있던 감정들이 들쑤셔지니까요 그게 또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잘 가기 위해서든 그 사람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든 또는 그전 애인과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든 지금 썸타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그 상황에 집중해서 이미 사귀었던 사람과의 감정에 몰입하는 정도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과 썸탔을 때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또내 입장에서는 요그 사람이 분명히 나라는 사람에게 몰입하고 있는 정도가 약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도 당연할 거예요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지만 나 역시 또 누군가에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행동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썸타다 흐지부지 되는 두 번째 경우는요 서로 감보다 지치는 건데요 어느 정도 호감이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상대나 나나 썸을 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썸 탄다는 말 자체가 요 딱히 사귄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렇다고 전혀 아무것도 아닌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 표시는 됐는데 그 이상 누가 더 먼저 적극적인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쉽게도 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해줬다면요. 이 썸이 연애로 발전을 하거나 이 썸이 깔끔하게 종결되는 상황이라도 맞이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연애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설렘을 갖고 있으면서도 잘못되면 무안해지고챙피해지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할 용기를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상대와 내가 서로 갖고 있는 성향 때문에 상대가 먼저 그렇게 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를 오해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썸 타다가 가장 많이 흐지부지되는 이유이기도 한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느끼기는 해도요. 결국 또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수긍되지 않는다면요.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상대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기는 한데도 그 표현을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또 분명 우리 둘이 좋은 길을 타고는 있는데 오히려 내가 섣부르게 상대에게 그런 표현을 해서 내 상대방이 잘 가고 있던 흐름에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아무런 표현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멈칫멈칫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결국에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상태처럼 서로에게 시간은 또 흘러가고 있는 중이 되겠죠 나도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상대에게 뭔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요 내 상대방도 나의 이런 모습을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자꾸 위축되어가는 그리고 이쯤 되면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내 적극적이지 못한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확신을 주는 행동들이 없다 보니까 또 불안한 마음에, 내가 위축된 마음에 상대방은 나를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서로가 전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표현을 또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기류가 흘렀음에도 요 나중에는 서로가 또 아닌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터닝포인트를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도 있겠죠 마음이 여리고 선한 분들일수록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요 가끔은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불편해질까봐 나와 좋은 관계로 남고는 싶은데 오히려 그래서 나에게 좀 잘해주는 건 아닐까라고 스스로 체념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내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시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그 사람도 나도 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우리 둘이 그런 기류를 느꼈다는 건 사실일 테니까요 근데 이것보다더 무서운 경우는요 사실 두 사람이 소극적이거나 두려움이 있어서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표현을 좀 못하고 있었더라면요 그래도 그둘 사이에는 요 좋은 기류가 흐르는 것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하나가 답답해지면 표현을 하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든 소극적인 내 성향이든 둘이 조심스러운 상태인데 나도 내 상대가 나를 별로 좋아하는 마음은 아닌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않아 라는 이런 마음 상태일 때 제3자가 나타나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온다면요 우리는 그 적극적인 행동을 해오는 사람을 선택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리드하는 성향보다는 요 리드해주는 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사랑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도 있는 거겠고요 근데 이게 정말 아프거나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상대방과 내가 분명히 좋은 기류를 갖고는 있었는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제대로 확인해 볼 방법도 없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와 썸을 타던 사람이 제3자와 만나는 걸 보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요그 사람은 나를 가지고 논 걸로 보이거나 나를 가지고 논건 아닌데 어쩌면 내가 그 정도 매력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택했구나라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생각으로 접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은 나도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먼저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이 먼저 해오기는 바랬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먼저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먼저 말해오기는 바라고는 있을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단지 그 사람에게 적극적인 제3자가 먼저 나타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리드를 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나도 어쩌면 제3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왔을 때 제3자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 사람도 요 내가 느꼈던 것처럼 자기를 갖고 놀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에게는 그 정도 매력밖에 없어서 제3자를 선택했구나라고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선입견에 의한 탈락인데요. 꼭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여자의 경우는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오는지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솔직하고 편안한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면 보고 싶어도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또 자기를 계속 궁금해하는 것들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썸을 타는 중간에 그런 행동을 해오는 것들을 느꼈고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내 감정들을 표출하는 게 남자의 마음을 조금 쉽게 하거나 질리게 하는 느낌을 줄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이 생겼던 것을 너무 과하게 표출하지 않으려고 애써 누르거나 오히려 표출을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응은 해주고 있지만 많이 표현하거나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잘안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는 세네 줄의 카톡으로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 대답은 한 줄이나 간단한 단어로 표현되는 경우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오는지를 체크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요또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도 선입견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여자인 게 맞기는 한것 같은데 지금 하는 행동이 약간 깍쟁이 같은 느낌을 음, 주고요 그... 남자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게 있어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처럼 느끼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내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남자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봐요 그게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또 선입견이겠죠 그러니까 나름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썸을 탔을 때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가보기보다 여자를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자기만의 방식을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마음이 급속도로 식게될 거고요 또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을 거야 라고 몰아가는 생각도 할수 있겠죠 역시 반대로 여자도 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면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급속도로 식을 거고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또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 여자에게 탈락이 되는 거고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남자에게 탈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이두 사람 모두가 상처받을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두 사람이 호감이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썸을 타기는 했는데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는 했는데요 결국 썸에서 멈췄기 때문에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끝나는 거고요 그 사람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끝나는 거겠죠 실제로 나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것을 내 자존감으로 결부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는 요 첫인상과 실제가 다른 경우예요 썸을 탄다는 건 소개팅으로든 아는 사람으로 지내든 우리가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느낌 혹은 첫인상 같은 게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무 사이도 아닐 때는 우리 서로가 자기 모습을 요 사회생활 하듯이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절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려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갈수록 솔직한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 중에 미묘하게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호감이 생기기는 했고요 그 호감이 커지면 연애로 발전이 되는 건 맞는데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은 이럴 거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데 이건 잘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더 많은 정보들이 수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수집될수록 이 커져가던 마음이 멈칫하거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선입견학은 조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도 상대에게 기대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처럼 내 상대방도 나라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 기준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오차의 범위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마음의 흐름들이 각자에게 작용하다 보니까 커지는 단계에서 잠깐 멈칫하거나 정지된 그런 느낌들을 줄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적극적인 에너지를 갖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차분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더 극적으로 뜨거워지는 단계로 발전할 에너지들은 지금 줄어든 상태겠죠. 그래서 가장 애매모호하고 흐지부지하게 연락도 하고 있고 가끔 밥도 먹고요. 전화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는데요. 친구관계 이상으로 안 되는, 오히려 그러다가 편안한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사람 사이에서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두고 의미부여를 하는 행동을 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썸을 타다가 흐지부지 되는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네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요. 첫 번째는 썸이기 때문에 어떤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는 건 맞다는 거고요 그게 썸이기 때문에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도 맞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썸을 타다가 끝났다고 해서 그 누구도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썸이라는 것은 서로의 호감 정도를 표현했던 것 뿐이지 진짜 나라는 사람을 알려줄 단계나 진짜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보지 못한 건 분명 맞으니까요 저마다의 상황이 계속 변화될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호감을 표시한 정도라서 그 썸이 즐겁고 설레기는 할지라도요 혹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상처를 받지는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고요 그 사람도 나를 정확히 알고 선택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썸을 타고 나서 흐지부지 됐을때아그 사람하고 좀더 가볼 걸 그랬나 라는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끝났으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